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반곱슬머리 간단하게 정리하기 인데요. 귀쪽 라인 정리하고 뒷머리 네이프 라인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목소리> 지금 머리 상태가 이쪽에 좀 많이 어? 좀 부어오르고 그지? 네 머리 좀 약간 길러가지고 네. 어, 머리 길릴 거니까 너무 많이 길러왔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레나루 쪽하고 귀, 볼, 위쪽, 위쪽 라인도 좀 정리하고 네. 어. 해보자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여기 좀 많이 부어오르잖아 네. 이거 많이 부어오르니까 이거를 숱을 많이 정리해 가지고 네.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쳐서 길렸는데 힘들지 않게 아, 네. 오늘 자르겠습니다자 오늘 머리 자체가 지금 우리 손님 머리는 머리가 숱이 또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위에 탑 부분 머리들은 이런 정상에 있는 이 머리 자체는 약간 좀 이렇게 길르실 거라고 하시니까 밑에 라인을 정리하는 거를 제가 구렛나루 정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구렛나루 정리할 때는 일단 라인을 정리할 것이고 이위에 머리 이쪽 그 옆머리 부분에 이 머리들도 정리만 살짝 하실 거예요. 많이 안 자르고 길르실 거니까 이점 유념해서 잘 들어보시고 잘 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귀에 빠퀴 라인을 정리를 좀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숱이 조금 없고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들으세요 들셔서 대각선으로 살짝 한번 쳐주는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기위 라인 자체를 뾰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로 뚝 잘라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드리는 게 맞고요. 잘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의 머리 난 모양대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이렇게 얄쌍하게 났어요. 이렇게 얇게 얄쌍이 얇게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라인에서 약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조금 뾰족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뾰족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들만 자르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뾰족하게 자르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젊은 조금 청각들한테 어울리는 이런 라인이고요. 구렛나루가 좀더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잘라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고 자 이제 뒷머리 밑에 부분은 살짝 드셔가지고 이렇게 드셔서 이렇게 벽에 우리 이렇게 살에 다닿서 자르시면 안되고요 약간 1cm 정도 뛴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나온거는 한 3mm 2mm 3mm로 해서 살살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귀에 라인만, 뒤, 이렇게 라인만 살짝 정리하시면 얼추 자연스럽게, 댄디하게 길르시는 머리가 되죠. 너무 머리를 바싹 치시게 되면 상고머리로 변형이 될수 있으니까 약간 밑에 라인 쪽에, 이렇게 재비출이 시면 돼요. 라인 쪽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옆에 부분 이렇게 숱이 없고, 모발 양이 약간 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쪽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주셔도 되고, 이쪽 대각선으로 귀 라인 쪽으로 해서 잘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귀 부분을 잘라실 때는 되게 좀 위험하니까 좀잘 잡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빗을 넣을 때도 빗이 이렇게 누르면 머리 귀 쪽이 아프시니까 약간 좀 천천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살짝 한번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체가 약간 이렇게 길게 나시고 이 부분들을 다 길릴 거니까 위로 많이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잘라 드리니까 천천히 많이 보세요 보고 싶은 부분만 보시면 안돼요 같이 이어서 같이 끝까지 보셔야 예, 좀잘 나올 겁니다. 나중에라도 머리 자를 때. 처음부터 어떻게 자르는지 처음부터 몇 번을 보시면 그게 자기한테 이미지 트레인이라그 해가지고 좀 약간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뒤에 머리는 약간 제비추리로 이렇게 나셨네요. 그죠? 이게 제비추리 난 머리는 되게 간단하게 먼저 가운데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일자로 올리셔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이 뒤통수 나온 머리랑 네이프 부분에 뜨는 머리랑 같이 이렇게 이어 놓으면 이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밑에 머리를 잘라 주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되게 과감해, 과감하게 자를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잘라 주시면 큰일 나요 이런 부분들은 살살 자르면 안되고 약간 어느정도 과감하게 나가야 돼요 안그러면 가다가 잘리고 가다가 남고 가다가 남고 그래요 머리 자를 때 그래서 좀 얼추 자를 때 이렇게 한 번씩 가는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떨린다고 너무 가다가 어, 이거다 가다 어 이러고 이러면 안됩니다 알았죠 어 안돼요 그냥 쭉 가세요 이렇게 끝까지 날 믿고 가세요 어, 보통 머리 자르는 분들은 어느정도 자기를 믿고서 손님을 맡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선수가 되기 어렵죠 이렇게 쭉쭉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이 아주 고르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클리퍼도 머리 자르시다가 조금 걸림이 있고, 조금 손님이 좀 따끔따끔 거린다 그러면 바로 바꿔주세요. 클리퍼, 클리퍼 자체를 아낀다고 해서 네, 머리는 뭐 이렇게 되게 안 나와요. 생각보다 따갑기만 하고 손님 맞죠? 맞아요. 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옆에도 이런식으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손을 살짝 눌러서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날때 돌기 부분이나 뭐 어떤 가마 부분들 밑에 가마 분들 나온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니까 손으로 내리더라도, 올리더라도, 여기 살 잡고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손님들은 뭐 똑바로 계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랑 옆머리랑 이렇게 라인이 이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옆에 라인하고 이쪽 옆 라인하고 뒷 라인하고 색깔 별이 비슷해야지. 여기는 검정색이고 이쪽은 하야면좀 약간 어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색깔을 어느정도 맞춰서 이렇게 어둡게 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는게 댄디컷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위에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머리 부분은 물을 한번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안 뿌려주셔도 되는데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나름 그리고 머리 자체를 길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길을 거면 그래도 약간 끝 쪽에 끝 쪽에 라인이 약간 좀 삐쭉삐쭉한 부분이 있어 자라서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한번씩 싹 이렇게 정리해 주죠. 이렇게 눈 감고 있어 눈 뜨지 마. 그 앞머리 같은 경우는 많이 잘라달라고 안 하셨으니까 그냥 끝에서 삐쭉삐쭉한 부분만 제가 살짝 정리할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내려놓고 끝쪽에 이렇게 삐쭉삐쭉한 부분만 이렇게 이마에다가 너무 대지 마시고요 살살 끝에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 부분은 그 다음 위에 부분이 어느 정도 끝에만 삐죽삐죽한거한 번씩만 정리해 주세요 원래 길르실 거니까 그렇게 많이 안잘라셔도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질감 처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맨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여기 위쪽에서 에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약간 속을 치는데 이 뿌리까지 치지 마시고 1cm에서 2cm를 남겨둔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그러냐면 속을 자르게 되면 잠깐은 좋은데 자랄 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머리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손질하실 때 손님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1cm 정도 이게 누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수술 한 번씩만 쳐주세요 너무 많이 치면 또그 부분이 다 일자로 잘리고 손님은 불편합니다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치시면 좀 많이 가벼워졌지? 여기가 그치?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위에 머리에서 이게 너무 빨리 많이 잘려가지고 짧은 머리가 이거 자라는 동안에 얘가 더 빨리 자라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돼? 뼈, 어, 이렇게 좀쓸거 아니야 네. 그럼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여기서 몇 가닥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 또 그거를 꺾어서 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누구의 몫이야 손님의 몫이란 말이야 좀 힘들어 무슨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짝 1cm만 띄고 살짝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이게 다운된 것처럼 살짝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머리는 네. 대신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는 좀 많이 치시게 되면 헐거워져서 약간 이렇게 흔들려서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라인이 좀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만 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트는 약간 댄디 컷인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저 오늘 불편하게 머리를 자르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머리 대성공입니다. 맞죠? 맞아요? 아 좋네요. 아우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초보 명용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